길을 가다가 물이 고여있는 곳에서 모기가 가득 있는 꿈. 현실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를 쫓아 약을 뿌리고 있는 꿈. 내 자신과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뛰어넘어 내 자신의 한계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내 자신의 주변을 날아다니던 모든 모기를 죽이는 꿈. 지병이 있던 사람이 이 꿈을 꾸었다면 건강이 호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자신이 도구를 이용해 모기를 잡는 꿈. 모기를 잡는 것은 내 자신의 현실의 운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내 자신이 모기에게 물리고 있는 꿈. 내 자신의 재물이 줄어들거나 도둑이 들어 재물이 사라짐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독이 있는 모기에게 물리는 꿈. 외행성 전염병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망신살, 사고 등의 불운과 각종 질병, 전염병, 기부질환, 열병, 간염, 설사, 위장병 구설, 싸움, 시달림, 소송 등을 상징한다. 독이 있다고 생각된 모기에게 물린 꿈. 전염병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건강에 위협을 받게 될수 있으며 사고나 불운한 일이 생겨나 시달리게 될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마른 풀이나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거나 모기를 죽이는 꿈. 다른 사람과 다툼이 생겨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서로 인연을 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에 휘말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 유충들이 성장하여 모기로 변하는 꿈 현실에서 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일보다 쓸모없는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 잡는 꿈이 꿈은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또는 경쟁자를 물리치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향 또는 모기약으로 모기를 잡는 꿈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고 다툼싸움이 발생할 수 있는 꿈이며 다툼이 있던 사람과 이별할 수 있는 꿈입니다. 모기가 계속 달려드는 꿈. 시비거리들이 생기게 되며 또한 다툼이 일어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계속해서 달려드는 꿈. 다툼이 발생하게 되거나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내귀 옆에서 윙윙거리며 맴돌아 거슬리는 꿈. 현실에서 성가신 일이 생기게 되거나 내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될 꿈입니다. 모기가 때로 덤비는 꿈. 불량배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거나 싸움 또는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꿈입니다. 모기가 불빛으로 날아드는 꿈. 게임이나 경쟁에서 상대에게 패배 당하기 쉬움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옆에서 윙윙거리는 꿈.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방해자나 잘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불쾌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가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꿈. 모함이나 구설 등 달갑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꿈입니다. 목이나 파리 등 해충 잡는 꿈 꿈에 나오는 목이나 파리 등 해충은 방해물이나 방해하는 사람 걱정, 근심병 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꿈은 근심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에서 회복되고 자신을 방해하던 사람을 없애거나 골치거리 등을 해결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 때가 나에게 달려드는 꿈 나쁜 어떤 집단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소송 몸싸움 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떼가 덤벼든 꿈 싸움, 소송 등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흉몽으로괴한이나 깡패한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수모를 당할 친조 모기떼를 모두 잡는 꿈 업무상 내게 속해 있는 팀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업체 혹은 방해적 요소로 있는 것들이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꿈입니다. 그동안 잘 안되었던 애군을 물리치는 결정적인 계기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꿈입니다. 모기를 손으로 때려 죽이는 꿈 현실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이다가 갑자기 진행이 안 된다던가 지인들과 다툼이 생기게 될 꿈입니다. 모기를 약을 뿌려서 죽이는 꿈 방해를 하는 자나 경쟁 상대와의 대결에서 이기게 될 꿈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꿈입니다. 슬기로운 방향으로 이겨냄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완전히 소멸시키는 꿈은 내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징조의 꿈입니다. 모기를 잡는 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모기를 잡다가 놓치는 꿈 가잡은 도둑을 놓치게 되며 하는 일이 매끄럽지 못해 고심하게될 꿈입니다. 모기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린 꿈. 부설수에 휘말리게 되거나 모함을 당하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약을 사는 꿈. 성가신 일이나 방해꾼을 해결할 방도를 얻게 될 꿈입니다. 모기약을 피워 모기를 잡는 꿈. 의견 충돌로 인해 누군가와 싸움이 발생하고 서로 인연을 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에게 물려 전염병이 옮은 꿈. 유행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망신이나 사고를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에게 물리고 나서 심각한 전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된꿈 현실에서도 전염이 가능한 병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치게 되거나 사고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모기에게 물리는 꿈 도둑을 맞거나 재물이 줄어들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모기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있는 꿈용이 주도하게 자신을 보호하며 어떤 일을 기다리게 된다. 모기장을 치는 꿈 새집을 짓게 되거나 새로운 집을 장만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기향을 피우는 꿈 운들이 상승해서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풀리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밤에 모기가 환하게 불을 켜 놓은 곳으로 몰려드는 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게임에서 경쟁 상대에게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방 안에 모기장을 쳐놓고 그 안에 누워있는 꿈내 자신을 완전히 무장하고 자신이 벼르고 있던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불빛에 날아드는 모기를 보는 꿈 경쟁 또는 게임에서 패배하게 될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수많은 모기를 죽이는 꿈 아픈 사람이 꿈을 꾸면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엄청나게 큰 모기에게 물린 꿈나 자신에게 엄청 큰안 좋은 일이 생겨 재물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사방으로 모기가 있는 꿈 집안의 가족 간의 재물의 이권 다툼이 생기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친구나 가족이 모기를 죽이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커다란 모기가 날아가는 꿈 현재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정신적인 고통이나 고민거리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큰 모기가 날아가는 꿈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들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팔이나 모기를 박멸하는 꿈 자신의 아이벌이나 방해자를 굴복시키고 장애를 타파하는 성취를 거두며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적 모범을 보일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모기 꾸물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